너가 뭐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 네가 네 스스로 만족해서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정신 차리려고 만든 쓴소리 모음. 게을러서 너 어떻게 하다는 거야 엄마 너한테 기회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 이 새끼야 야 지금 열심히 해야 돼임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아깝지 않냐 이 기회가 이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니네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문제야 엄마 어떻게 단순하게 생각해 이거를 여기 와서 지금 목숨 걸고 해도 될까 말까 인데 네가 노력해서 안 돼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남도처럼 열심히 안 해서 그렇게 갔다고 생각해봐 넌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한심? 한게 아니고 너 인간처럼 보지 도 않지 만마 그러면 너는 노력해서도 안 되는 선수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듣기로는 네가 네 스스로 만족해서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넌 의지를 보여줘야 될거 아냐 어? 왜 그러냐고 왜? 우리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니네 자신한테 미안해 야돼 자신을 속이지 말고 자신한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마라 그거만큼 나중에 후회되는 거 없다 그때 되면 주위로 생계 돌릴 거라도 없어 니네 자책하면서 살아야 돼임마 선발 추천 안 했다. 뭐안 했다. 거기서 좌절하고, 실망하고, 이렇게 하고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. 자신감은 다른 사람이 심어주는 것도 있지만, 본인이 자신감을 찾으면 돼. 누구도 널 도와주지 않아. 네가 이겨내. 알았어? 고생 많이 했어. 고생 많이 했고, 웃는 긴 아는데. 어차피 우 목표가 있으니까 어 힘들다 그러 계속 힘든 거 아니야? 예. 예, 그래. 예. 어? 예. 한번이기게 해야지. 네. 예, 예. 어? 예. 열심히 살려고 나름대로 많이 애쓰며 사는데 세상이 쉽지가 않네요. 그래도 스스로 한계를 만들고 그 한계에 갇히지 말아요 우리. 고생 끝에 반드시 낙이 오는 시나리오를 한번 믿어보자고요.